비용을 절감하고 설비관리 업무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전 업무와 설비관리 시스템을 연계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비전 IC는 IBM 맥시모 솔루션과 연계한 PDCA 활동 적용을 제안합니다. 50년 역사를 가진 IBM 맥시모는 설비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글로벌 솔루션으로 설비 기준 정보, 작업 관리, 구매 제거, 분석 및 보고서 등 다양한 전문 설비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시모 솔루션을 사용한 PDCA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계획 단계에서는 설비 관리 업무의 목표를 설정한 후 설비 기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시간, 사용량, 상태 기준 예방 정비 및 일상 점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스케줄러를 사용해서 자원 및 일정을 계획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계획된 프로세스에 의해 점검 및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고장 보고, 작업자 공수, 자제 사용 등의 작업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실행 단계를 거친 후 평가 단계에서는 작업 결과에 대한 다양한 리포트를 분석하여 설비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필요한 경우 코그너스 BI 기능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분석 활동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단계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전 업무 향상을 위해서 기존 정보 보완이 필요합니다. 작업 계획을 개정하거나 예방 정비의 주기를 변경하고 점검 기준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IBM 맥시모를 사용하여 설비관리 업무의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의 PDCA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보전 비용이 절감되고 설비관리 효율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